잤어요? 이렇게 다시 전화해서 미안해요. 근데 난 아직도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. 왜? 만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내가 내가 더 노력하면 안 될까요? 내가 더 잘할게요 언니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? 나 언니 없이 도저히 못살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게요 언니가 싫다고 했던 것들 다 안하고 언니 말도 잘 들을게요. 그러니까 헤어지자말 하지 말아줘요.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. 언니가 어떤 거에 힘들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쳤는지 내가 언니를 너무 힘들게 한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해요 언니 언니 언니는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는데 알고 있는데 내가 언니가 없으면 안 돼요 아직도 난 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언니 없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왜? 왜 언니는 괜찮아요? 내가 다 잘못했어요 언니 그러니까 나랑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제발 다시 만나줘요 너무 힘들어 내 삶에 언니가 없다는 게 감당이 안 돼요 언니 언니만 마음 정리하고 난 아직 언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데 혼자 안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어떡해 내 마음은 그럼 어떡해요? 진짜 안 돼요? 진짜, 우리 둘 다시 만나는 거, 안 되는 일이에요?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. 나 네, 진짜 잘할 수 있는데. 언니 힘들지 않게 할 자신도 있는데 나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<웃음> 사랑해줘요 언니 <웃음> 언니 없는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 않아요?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눈 뜨면 언니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요 미안해 언니 진짜 내가 이럴수록 남은 정마저 떨어질 텐데 이렇게라도 언니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도 이해해줘요 내가 아직 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, 언니. 앞으로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받지 말아요. 언니도 나도 힘드니까 내가 연락하고 전화하는 거 받지 말고 행복해야 돼요 언니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해요 언니 하루빨리 나도 마음 정리할게요